안녕 여러분. 오늘은 취업 준비하다 미쳐버린 저의 일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웃음>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나가지 마세요. 우리 가 볼까요? 실물 비교. 오늘 저의 오는 s e b a i a l l y l a m o i 소원 안녕하세요. 해늘 저의 브이로그안아하왜울오잠 저의 요이로그도어 e r e I'm so happy to b 그 here. I'm so h a 그는 y to be here. I'm so happy to 일요일 3시 14분이고요. 오전에 오부지게 놀아가지고 다소서를좀 써야 돼요. 내일은 대망의 삼성그룹 지원서 제출하는 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하반기 때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지난번에 붙었던 그 회사가 가고 싶어서 지원하려고 했더니 공고가 뜨지 않았더라고요. 문순이 많이 돼, 진짜. 아, 문순이들은 왜안 뽑아주는 거야? 이번에 또 제가 다른 계열사에 같은 직무를 써보려고 하는데 아, 사실 그 직무를 안 뽑을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안 뽑힐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지 않아서 조금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도 써야 되는데 아시죠? 계란에 그 바위 치는 느낌이더라도 그래도 써야 되는 거. 아 어차피 학교 많 건데 뭐하러 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 그런 순간 나태해지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왜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드리고 또저 스스로도 저의 일상을 루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웃음> 나랩파니 어, 오늘은 제가 붙었던 자소서들 부... 어떻게 썼는지 나름대로 또 분석을 했었어요. 야... 뭐라는 거야? 방을 좀 치울게요. 이것도 막 피아노 피아노 위에 막빛 이런 거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때 유튜브 찍는다고 붙였던 천이 막 테이프로 붙였더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다시 해야 되는데 되고 카메라 설치 첫 번째, 지원 동기. 그 회사를 선택한 이유랑 거기에 대한 부모님이 적임자임을 말해주세요. 을 350자는 내가 그 회사를 선택한 이유. 근데 그 회사가 미래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나와 연결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쪽 회사가 있는 이 서비스는 저한테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케 해서 그 너네 회사 거를 사용하게 된 이유다. 내가 대학 시절에 어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너네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빅데이터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됐고 그 당시에 그 빅데이터를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던 곳이 너네 회사더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금융업계에서도 특히나 너네의 기술력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걸 나는 고객의 입장에서 체감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나는 너네 회사의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최근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너네 회사가 뭐 AI나 빅데이터 같은 자력의 기술들로 계열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업계의 위기를 타개 해가는 모습이 그 나의 직업관하고 부합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라고 그 회사 지원 동기를 썼어요 제가 제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말로 이렇게 풀어서 해도 저 스스로도 납득이 돼요, 이 자수서는. 왜이 회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왜이 일에 대한 적임자냐고 라 물어봤잖아요. 직무지원동기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이제 이 직무지원동기에서는 경험을 주로 쓰죠. 싱가포르에서 마케팅 인턴을 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써요 근데 이 자기 경험을 처음부터 딱 쓰기 전에 너네 회사의 이 직무에는 어떤 게 필요한데 내가 바로 그걸 갖고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포화 상태인 너네 업계에서 무슨 무슨 마케팅은 고객을 다시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 내가 어디서 인턴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경험들은 너네 그 직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한번 선도해 볼수 있다. 하면서 이제 경험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자소서가 정말 괜찮아서 붙은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합격 자소서를 볼때 이게 되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비켜. 일단 다 쓰긴 했는데, 1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지원동기랑 포부, 머리가 안 굴러가지고. 가 내려가고 싶냐? 내려가고 싶냐 그? 내려 보내줄게 됐어! 오늘 저의 OOTD는 All Black 아, 날씨 진짜 좋다 는 지금 단옥마트에 왔습니다. 가락시장에 있는 단옥마트인데 저 처음 와봐요. 단옥마트. 지금 사고 기다리는 중. 배가 고파서 빨리 먹고 싶네요 단옥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그리고 가락 수산시장 1층에서 회를 사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를 산 데는 영준수산이라고 그 젊으신 사장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굉장히 좀 잘해주셔가지고 요번에도 기억해서 갔어요 요번에도 갔을 때 너무 잘해주시고 또 워낙 손님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집에 저희 기다려 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가락수산시장에 오실 일이 있으면 영진수산 괜찮아요 추천드립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만든 펀치즈, 조개향 완전 농담. 우와, 진짜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양아. 제가 어제 채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 과자랑 좀. 칼 찌는 것들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카메라를 싫어해가지고 우리 양양이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애교를 뿌리는 거야? 눈 씹으면 진짜 오랫동안 안 가요. 몸을 굴려가면서 몸을 굴려가면서 계속 만져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마저 또 쓰고 그리고 다이어트 다이어리 이것도 안쓴지좀 됐어요. 워낙 잘안 먹게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 다이어리를 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는 음, 그 다이어트식으로 꾸준히 먹고 있더라고요. 연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올리브오일, 타임, 마늘, 버터, 그리고 구이용 생연어입니다. 달구지 않은 팬에 올리브오일을 넣어주고 연어를 껍질부터 천천히 익혀줍니다. 나머지 재료를 넣고 버터를 아로제해주면 완성입니다. 구운 토스트에 오일을 뿌려요. 생마늘을 비벼줍니다. 아무래도 좀 적게 먹다보니까 몸이 계속 차잖아요. 저는 요즘 보리차에 빠져가지고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계속 먹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거기 왜 숨어 있어요? 저는 이런 몽구려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서 들고 다녀요.